한컵까지도 필요없고 한, 필요 한 모금정도 양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더보컬입니다 오늘은 목에 힘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네, 대부분의 분들이 목에 힘 빼는 방법이라고 하면 좀 잘못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노래 부를 때 특히 고음 낼때 핏대가 나오면 안 된다. 완전히 힘을 이렇게 풀고 소리를 내야 된다. 이것도 틀렸고요. 성대는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할 때랑 비유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고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부위에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위에 알맞는 힘이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 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력도 향상 되고 운동 능력도 증가 될수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대에도 완전히 힘이 빠지게 되면 성대가 이렇게 개방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삑사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성대 근력이 뒷받침 돼 주면서 불필요한 힘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목에 힘 빼는 방법에서 효과적 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성대 근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소리는 항상 바깥으로 던진다, 내뱉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뒷부분으로 당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아 라는 소리보다 아 라는 소리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다시, 아 라는 소리보다 아. 이런 소리가 훨씬 좋다라는거죠 뜨거웠던 여름 지나 이렇게 앞으로 내던지지 말고요 뜨거웠던 여름 지나 자 이런식으로 앞으로 내뱉어지는 느낌보다 던지는 느낌보다 뒤로 당겨지는 이런 느낌을 앞으로 지향하셔야 된다 겁니다. 자그 다음 두번째는 뭐냐면요 자 보컬 레슨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수도 있는 말인데요 후두내리기라는 말이 있어요 뭐 후두하강이라고도 하고 후두내리기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가요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요랑 성악이랑 있으면요 가요는 적당한 후두내리기를 하셔야 되고요 성악은 완전한 후두내리기를 하셔야 돼요 가요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순 없잖아요 후두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내리고 노래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요 바이에서는 어쩔수 없이 후두가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적당한 후두내리기 그리고 부분 부분별로 필요한 후두내리기를 하는게 가장 좋다 자 그런 후두내리기를 하시려면요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물인데요 제가 지금 종이컵에 물을 한컵떠놨거든요한 뭐 컵까지도 필요 없고 한 모금 정도 양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가 머금은 다음에 머금은 상태에서 적당한 후두내리기가 느껴질거예요 이때 몸을 기억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지금 물을 삼켰고요 제가 아까 물을 머금었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물을 머금게 되면 후두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이 구강 제가 편하게 그냥 뒷공간이라고 말할게요 이 뒷공간이 커질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보다 물을 한 모금 머금으면 뒷공간이 커지는 확장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꼭 물을 안 머금어도 되는데 초보자들은 유도되는 느낌을 알면 좋기 때문에 좀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는 게 좋다는 라 거죠 그래서 물을 머금으면 훨씬 더잘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물을 머금었을 때 후두가 하강되고 뒷공간이 넓어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자 이때 느낌을 계속 기어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물을 머금고 후두 내리고 뒷공간 넓어지는 거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좀 삼키고 쉬었다가 물 머금고 내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음 안 되는 공간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음 낼때 적당한 후두내리기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나치게 밀어서 내버리는 분들은 고음을 거의 이런 식으로 내죠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자 그런데 당겨서 쓰거나 적당한 후두 내리기를 할줄 알면 이런 소리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점성이 생기면. 이런식으로 가볍게 이제 고음을 낼수가 있다라는거죠 자, 가볍게 고음을 내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당한 후드내리기와 넓은 뒷공간이 필요하다 라는것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거에대한 좋은수단이 될수있는게 물암모금이고요자 이부분을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목에 힘을 빼기위해서는 완전한 힘빼기가 아니라 적당한 힘빼기 즉 최소한의 근력과 더불어서 쓸데없는 외부압력은 빼야되는데 자 이때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넓은 뒷공간, 뒷공간의 확장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적당한 후두 내리기. 완전한 후두 내리기 아니에요. 적당한 후두 내리기. 고음에서는 무조건 후두를 고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왜? 우리는 성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때 이두 가지를 혼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을 한 모금 머금고 계속 내가 자각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각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몸이 되면 노래에 대입해보아라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꾸준히 연습하셔서 목에 힘 빼는 방법 잘 마스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